익산관음사가 9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익산 시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양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5회로 5회째를 맞는 익산관음사 공양리 콘서트는 관음사 청년의 주관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와 나눔의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모아진 공양리는 2300kg으로 전량 익산시청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공양및 콘서트는 익상 가릉빈과 합창단의 찬불과 합창곡 공연, 국악인 김유라 학생, 소리야 난타팀, 지역활동 가수 등의 재능 기부로 진행됐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청년 회원분들 한 번만 올라와주세요. 취지는 이제 그 보통 산사음악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산사음악회도 정서하면 또, 또 힐링 문화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도시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산사 못자는 도량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좀 좋은 방향이 없을까 이제 우리 추성분 어, 사회자하고 좀차 마시면서 몇번 얘기하다가 어, 쌀나눔 축제로 해서취재게 됐습니다 어, 쌀을 지금 5일째 한2 0 0 0 k g 이상 항시 해마다 했어요 어, 두 번째는 한 1,800km인가 좀, 좀 부족했었는데 어, 내년에는 이제 우리 어, 좀더 열심히 해서 어, 5 0 0 0 k g 가까이해서도 우리 시장님한테 좀 기증할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국회의원 또 사무총장도 하고 하시고, 우리 이춘석 의원님, 우리 정원일식사 시장님, 김대중 또도의원님또 장경호 시원님, 우리 또 시원님도 저하도 계시는데, 아, 이쪽 지었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년에, 람사 청년에 이렇게 그동안 출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더거려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5년째, 특히 코로나 전국에도 중단없이, 쉼없이 잘래온 공양미 콘서트 정말 이렇게 이거 주관하시는 우리 덕님 주제스님을 비롯해서 갈산문화원장 한길기업 구원장님 같은 분이잖아요 결국 <웃음> 그리고 우리 또 청년의 회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관음사는 신의 한복판에 있어서 우리 익산시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근대 문화 유산이라고 하죠. 전에 어려운 일대시대부터 이 중심지를 지켜왔던 그런 사찰이고, 이사찰인데최근 이제, 이제 보호각까지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법당도 세로쳐가지고 물러났어요. 작년에 주회 했었는데, 자고 이제 이쪽으로, 뒤로 물러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더 멋있게, 날로 더 멋있게, 드라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각 만들어지면은 여기도 이제, 뭐, 어디 못지 않게 유명한 사찰, 옛날 그 100년 전에 그 영광을 다 되찾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에, 정말 충단없이 하는 이유는 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더라. 네,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에,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 아니 평상시라면은 이것을 좀멈추도 되는 거지만은 어려울 때는 멈출 수 없다. 정말 우리 사회에 저층에 있는 분들은 정말 더 힘들다.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한 번도 못 접시해 오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공양비 저희들이 정말 잘 선별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